됐다. 해봐봐. 못뭐 깨졌다. 못뭐 깨졌는데. 화분. 아, 붙여라. 아니, 원클릭만에 깨지던데, 그냥? 아, 부사졌다고? 어허. 뭐야, 야, 너, 너, 너 서바이벌로 돼있냐? 어. 잠깐만, 야, 스코어 보드에서 체력 좀 띄울까? 어. 잠깐만, 에드. 혈장. 아, 그냥 헬스라 하자. 괜찮다. <웃음> 데... 그것도 너 죽은 횟수도 할까 음... 임종 아니야 그냥 편하게 그냥 체력만 해도 될것 같은데 야나 이거 너무 마음에 든다 아까 그러니까 스코보드 이제 나 이제 좀할줄 아니까 옛날 기억 나가지고 빌로닝 스카이블록 그리고 뭐더 스코보드 음... 음... 오브젝티브 세 <목소리> 디스플레이 사이드바 어드벤처 모드로 시작하래 어, 어드벤처 그이 게임모드 어드벤처 해놔라 나 해놨다 여기로 와 다시 음. 내 부를까? DP할까? 야 어드벤처 한 번만 한 번쯤은 끝 아니야? 어한 번쯤은 끝안 깨질걸? 난안 깨진다 종은 쳐지고 원래 어안 깨진다 아 이거 깨지는데 이거 금 갔는데 어디? 의자 의자 오 그냥 해보자 음. 의자 금간거금간거왜안오비 온다 세팅하고 웰컴하고 그거 보자 크레딧 레시피 세팅 볼래? 이거 네, 볼래영어로서 내가 반밖에 못 읽지 않을까 디피컬티 난이도 뭘로 할까 이지노마 하드 노말로 하자. 우린 노말하다고. 그 다음에, 목 그리핑은 끌게. 디폴스는 어. 쓰지 마. 끄자. 크리퍼 터지면 골치 아프니까. 어, 싫어. 안 읽어. 크레이트도 안 읽어. 레시피. 아, 여기 커시, 커스텀 레시피가 있는데 이 책은 뜨고 갈게. 커스텀 레시피 뭔데? 헉! <웃음> 필요 없는 거? 아, 나중에 이거 줄게. 나중에 <웃음> 하다 보면 필요하겠지. 웰컴 투 스카이블러 에보 저... 오 잠깐만 <웃음> 야야그 배. 크리폰 그냥 막 터트려야 된다 목 그리핀 거쓰니까아 잠깐만 야 기다 키브 인벤토리 안나놨다 어차피 어드벤치면 죽으면 끝나는거 아니야? 아니다 저 하드코어 고아 뭐. 여 누가 닭 잡는다 야나 어, 지하에 태어났는데 지하에 태어났다고? 어 여기 데리러와봐 여기 나, 나, 나 좀비만 죽이고 어나 나 여기 블록 태현 <웃음> 블록 밑에 갇혔다 아 니가 봐야될것 같은데 개웃긴데 아 진짜? 어디 갇혔는데? 여기 밑에던데? 거기 밑에라고?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 거기 갇혔다고? 이 밑에 갇혔었어 잠만 여기다 월드서 여기 버튼 누르면 큰일 나나 안, 아닐걸? 뭐, 뭔뭐튼이 있는데 와봐봐봐 아야 아야 거미부터 패. 궁금한 걸 일단 버튼? 아뭐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장식인 것 같은데 죽였다 <웃음> <귀엽다. 웃음> 온다 가라 그거 더트어도 된다 아마 맵헤스는 없을걸? 없더라 없더라 아까 얘로 데미지 입혔거든 일부러 이제 뭐부터 시작하지요? 수박이 안 깨지니까 야템 파밍을 해야되는데 아 이거 뭐 해야 깰수 있게 변하나? 응. 어? 야 저기 상자가 있는데 상자로 어떻게 가냐? 여기 점프면 해야될것 같은데 점프맵이 어디있어? 여기 뒤에 뒤에? 어아 여기 있네 처음 봤습니다. 거기부터 가보자. 근데 나 배고픔이다. 되는 거 맞나, 여기? 아, 행복했다. <웃음> 그, 가지는 거리 맞아. 내가 점프를 워낙 못해갖고, 아직도. 나 나도 잘 못한다. <웃음> 아, 이거 키를 기억이 키 키를 기억 못한다 나. 뭐 키가 따로 있나? 응. 여기 떨어지는 거 기다리기가 그런데 키를 치면 죽나? 어. 당연히 죽지. 당연히 죽지요. <웃음> 근데 고민인 게 우리 실력으로 저기 갈수 있을까? 오늘 하루 종일 이것만 다 끝나는가 이가? 난 가는데. 어, <웃음> 제발. 야야 <웃음> 마지막은 좀 힘들다 <웃음> 안되겠다 이게 이 난이도가 조금 어려운 것 같으니까 조금 쉽게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웃음> 레벨이 오르는데 레벨이 오른다고? 아, 아, 아까 레벨... 몬스터 잡아서 그렇구나남이도 어. <웃음> 너무 어려우면 지지칩시다 나도 점프 몇개 오랜만에 해서 잘못해 으악, 으악. 어, 뭐야 나도 죽었습니다 <웃음> 아, 아, 아, 아. 야야 나또땅 밑에 태어났다 야, 잠깐만 난 이거는 이지로 바꾸자 야 엔더맨 돌아다닌다 이지로 바꾼거 아니와 y 씨 잘못..발로 뛰어서 죽었는데 나 뭐야 아니 잘못 눌렀구나 비, 어. 떨어진 데 너무 오래 걸린다 아야나왜 저기서 안 되냐 마지막 블럭에서 왜안 되냐 자꾸 아 안돼 야 이거 서바이벌로 바꿔 게임 무드 바꾸면 어떻게 돼? <웃음> 이제 그냥 진짜 스카이 블럭을 하는 거지 <웃음> 진짜 스카이 블럭을 하자 아, 우리 진짜 점프에 못한다 어. <웃음> 아나나나 나, 나, 나 저거 뭐지? 컨트롤이 안좋아서 나도 그래 야 죽었는데 그냥, 그냥 다 부서지는데 나안 부서지는데? 안부서진다디어드벤처라고 다시 갔다 볼게 옥이 생긴다 옥 생긴다고? 안 아, 그럼 이거 흙 파갖고 그냥 아 안파지네 도전같이 깨면은 또 되는건가? 야나 박살나가지고 안돼 아, 간 점프. 야, 여기 좀 쉬운 거 있는데 점프메. 어디야? 여기. 아, 그래 눈 앞에 있는 거 먼저 깨야 되네. 아, 아니야 여기야 여기 뽑뭐 자리 있어, 불안해. <웃음> 뭐야? 뭐 있어? 야, 야칼 있는데 일단 칼. 아, 여기서 시작한다. 이따, 이거, 이거, 아. 이거, 박스에다 넣어 놓고. 아, 아, 이게 텔포 한 거구나. 텔프를 해야 되네. 응. 여기 손은 잘 아껴야 될것 같은데. 오오오, 야, 애 미쳤다, 애 미쳤다. <웃음> 미쳤다. 성났다, 이거. 야, 내가 쉐이더라서 앞이 안 보이는데, 어떡하냐. 죽어. 소. 이제 뭐야, 뭐 해야 돼? 야, 이제, 이제 흙 깨진다. 아야 이거 이거 도전 과제를 얘들이 새로 만들어놨다. 신기한데 이래.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돌생성기를 만들자. 땅부터 확장해야 되나? 야 나무 없나? 나무부터 베자그 이가 쓸 칼도 만들어야지. 왜 템이 다 여태 들어가지? 어 내가 무엇다 모르고. 깼는데? 야 이거 싱글플레이 맵인데 멀티로 하고 있어서 우린 안나 보다 그냥 하자 우린 그런 거 신경 안니다 용암 있나? 어나 보다 어 용암 있다 내가 들고 있어 박스에 넣어 놓을게 음. 화끈한 과제라는 그 이돌 생성기 만드는 법 기억나나? 대충 그럼 내가 만들게 어 아, 안전하게 가자 여기 야. 물 푸고 물 흐르게 한 다음에 여기 공간 놔두고 여기 어나 아는 것 같다. 그 물을 흐르게 하고 용암을 용암을 어. 마지막에 설치. 근데 얼음 잘못 깨면 얼음 첫발되면 우리 망한다. 내가 한다. 바로 방중이다. 내야 하지마지마지마 있다. 내가,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내가 나 할게. 얘나 앞이 안 보여서 지금 <웃음> 네가 멈춘다는 잘안 보인다. 어야 어, 얼음은 내 손에 있다. 나한테 키를 눌러. 안 된다. 내가 해볼게. 키를 눌러. Q를 눌러. 아, 방중 딱 잡을 거다 지금. 내방조입이다 내 <웃음> 일단 이 상자 뗄까? 어 고추장스럽다 이 녀석 가라 이이이 이, 이, 이 손은 나중에 우리가 살만 먹자밑에 날카로움 1이 붙은 나무검이 있다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 일단 나무 다떼 불에 타는 거야곡갱이로 먼저 만들까 일단 어 만들고 있어 야, 여기 좀벌리있는데 요 안에 칼로 좀 길러줄게 내가 어 썰어봐라 들어가 있는데? 들어가라 들어가 안 때려진다 아, 여기 있네. 죽였어 야, 나, 나도 못나간다 살려줘 일단 이 책같은건 내가 들고 있을까 어, 야, 이거 야, 일단, 밑에 한칸 파야 되잖아, 할라면. 계단을 닫대. 어, 일단 일단 땅을 넓힐 수 있을 만큼 넓혀놓고 시작해야지. 그럼 이 흙도 캐까 그냥? 그래. 한 칸씩 다 캐보자. 돌에 어? 이끼가 붙어 있어 가지고. 나보고, 파머 빠모 라이프라는데. 파머 라이프. 어 뭐, 뭐 농부에 쓸만한. 시야도, 시야도다. 뭐, 뭐, <웃음> 음. 몰라, 이거. 아, 이거, 얘네들이 만든 도중에 제가 아마 45개인가? 40개인가 있을걸? 40. 맵 설명, 맵 설명도 좀 읽어봤어. 야 우리 바로 돌고갱이로 지나갈까? 일단은 그 만들자 일단 돌고갱이이식 만들고 야, 잠깐만 나 앞에 안보인다 나 토치 하나만 꺼내면 안되냐? 꺼내봐봐 박스 만들게 박... 어 있네? 어 있다 있다 야니 네 세이더 안꼈지? 어아 그래서 됐으. 아, 이거 죽여. 죽여. 번거롭다, 얘. 아, 얘 죽일까. 어. 마음에 안 들겠습니까? 생... 오 아, 괜찮나? 야, 스플래시 데미지 있다는 거 까먹었어. 먹어. 그 다음에, 만드는 법이. 딱, 돌고킹이를두 개만 줄수 있다. 돌고킹이 하나 줄게. 이 뒤에. 아 잠깐만 잠깐만 야 거기다 만들지마 땅을 조금만 더 파보자 그 땅을 파자 땅을 조금만 야 안에 들어가서 파자 혹시라도 아그래그니까니 네, 시야 이기다려야베드라위에 겨울... 야, 야. 야, <웃음> 붙여 그냥 아용암 나한테 있네 아 근데 니, 니 줄게 용암 나중에 아니 그만 왜, 위험하다, <웃음> 더 이상은 위험해. 내가 한 칸만 더 파볼까, 빈 어, 여기 안전. 안전. <웃음> 안전. 아, 요, 야, 요 정도, 요 정도까지만, 막, 타자이 배드락이 거슬리긴 하지만. 이 정도는 피면 딱 할만하지 않나? 그래. 어, 상자 찾았다, 야. 뭔데, 이거? 에이션트 레시피 나가지고 나머지는 이해 다. 뼈다기잘 먹어놓고. 아, 뼈다이 아까 거기 있는 곳에 챙기겠다, 그럼. 아, 저 상자를 확장해야 되는데. 상자 내가 뜯을게. 그냥. 뜯어서 나중에 다 붙여놓을게. 나중에 무, 함물도 만들어야 되는데. 야, 이제, 그러면 이 자리에다 돌, 돌 생성기 만들자. 날 선택해야 된다, 친구야. 잘못될까봐 지금. 어, 그렇지. 야, 여기, 잠깐만, 이 석탄은 아까우니까 떼자. 어야 철이다 철 철캐 야 철캐 철캐 아그까지다 야, 부수면 어떡해 <웃음> 야철철 철, 철은 캐 일단 그건 캐나도도깽이안 두고 있어 오케이 됐어 잠깐만 야아욕한가지 내릴까 그냥? 아니야 그럼 너무 남는 게 없을 것 같아 욕까지욕까지욕야성이 비켜봐봐 아또철 나오는데? 이, 이 철까지만 파보자 니철 봐봐 없어? 어 그럼 <웃음> 여기다 만들자 요까지 <웃음> 내려도 되겠다 야 나머지는 돌, 돌 만들어서 확장하면 되니까 오! 어, 물을 어떻게 오! 만들었어? 물력 있다 어디 설치할까? 여기 여기 흙, 흙 있는데 흙 놔뒀던데 토, 설치해봐 예 여기. 그래, 왔지? 그래 그 다음에 이 석탄 블럭을 캐고 먼저 여기를좀 메우고 아, 야, 요 주변을 좀 파야된다 놈내려 왔어 <웃음> 아유 <이 씨. 웃음> 남은 게 없다니까 야, 요 밑에 에메랄드 있는데 <웃음> 미쳐가네 <웃음> 야또 돈만 보면 미친다 안된다 이거 위험해 그래도 야야 야, 이거 덕분에 우리 땅바닥 크기는 너, 넓혔다 아이가 앞에 주시면 된다 여기 빈 공간이다 이렇게, 조심하고 있다 숙지 앞에 앉이그거좀 확장시켜서 울타리 울타리 는 무조건 때라 고기 약간 불쾌하다. 여기 그냥 다 깼는데, 있는 거? 잘했어. 원래 이런 마인드가 중요한 거다, 스카이블럭에선. 와. 와, 대라안 돼! 돼! 떨어진다! 아, 나, 인벤토리 세이브 켜놨다. <웃음> 조질 뻔했네. 아니, 인벤토리 세이브 켜놨다. 아, 야, 야, 배드락이 스폰 장소구나. 야, 괜찮아. 떨어지는 건 괜찮다. 이, 이, 망할 있기 때문에 떨어졌다. 망할, 있기란다. 동굴 때문에 떨어졌다, 나. 나 자꾸 뭐 발전한다. 그렇네. 야, 저, 에메랄드는 캐, 아, 나중에 캐 저거. 돈의 눈이 멀면 안 된다, 지금. 비켜봐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야 요거 마저 정리하고 우리 조합할 때마다 저 멀리 가야 된다 이제 그래 그래 그 그래, 그래. 아시아 근데 땅땅 낮으니까 안 좋은 게 생겼다 나중에 계단 만들어야 된다 오뭐 그래서 나쁘지 않지 야저 그래프팅 박스 붕 떴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니까 쬐야 되는, 되는 저거 양기비다 필레 아 저기, 소, 아, 저, 저기 손.. 아 저기 손다닌다 괜찮다 이 멋진 음악, 음악 만들면서 포화롭게 살고 싶지 않나? 아예 거기 막으면 안 돼. 호흡이 너무 잘 맞았나? 됐다, 됐다. <웃음> 돌생성기다. 녹가다 시작. 괜찮냐? 너 아파하는 소리 나는데. 야, 이거 존벌레 때문에 한칸더 까졌다. 됐다. 야, 야, 야, 야, 이, 물 밑에, 여거 뭐야, 이거. <웃음> 됐어. 나이스, oh, 호흡. Nice 저건 나중에 <웃음> 해메랄드 캐보자. 용암을 <웃음> 하나 더 갖고 싶어,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웃음> 일단 내가 저기 갔다 올게. 아직, 나 이따 여기, 요기, 여기를 좀 느리자. 방금 돌이 하나 떨어졌다. 여기를 조금 더 개발하자 어? 비거쳤다 그거 날씨 좋네 어디서 물을 하나 더 구해와야 될것 같은데 용암은 저기 더 있으니까 그러면은 일단 어, 어디로 옮겨 갈래? 돌생성기 하나 더 만들기 용암부터 먹으러 갈래 저기 그러자 돌생성기 반대편 이렇게 패해갖고 만들면 된다 이거 어 그래 물은 하나만 있어도 됐다 용암 어디 있어 저기 저거 지옥같이 생인데 있겠지 않았좀면 내가 갔다올게 같이 가자 어차피 딱 넓힐거다 이거 <웃음> 어? 나무 심어두고 갈래? 야 이렇게 하고 어 나중에 나무 심는 공간을 따로 만들자 묘목도 건져야 되니까 나 묘목 하나 건져 놨거든 우린 넓게 넓게 다니자 그렇지 4 3 2 1 탕진 야 코앞이다 나무 심어 놓고 올게 어야 길을 두 칸으로 줄여야 될것 같다 아, 아, 요, 요 사이에다 나무 하나 심자. 뼈닥이 여덟 개 있는데 다 갈아볼게. 자, 마그마 블록, 나? 마그마 블록 있는데 여기? 마그마 블록, 그때 와. 좋은 블록이다. 친구를 자원혹하게 죽일 수 있지. 나 도끼 하나 만들어도 되나? 응. 어. 마그마 블록 그냥 손으로 캐면 됩니까? 네 용암 없다, 여기. 용암이 없어? 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노? 어째 해야 되노? 내 말이. 심지어 야, 옵시즌도 한개 모자란데, 여기. 모자라다고 여기 옵시즌 세 개밖에 없어. 야, 예, 이거, 아. <웃음> 낚였다니까, 얘. 예, 난 멀리서 보고 낚였다. 일단, 일단 파보자. 어. 고킹이 모자랄 것 같은데, 느낌에. 괜찮아, 나돌 3개 더 있다. 아야. 돌 3개 줄까? 어, 아, 만들어 아, 볼게. 아야, 줄게, 줄게. 어디 있노? 이 계단도 만들어 놨다, 내가. 어차피 이거 좀 파다 보면 계단도 필요 없을 거다. 아, 왜 나한테 다시 오냐? 그니까. 어, 뭐야. 야, 뭐지? 거부하는데. 뭐지? 먹었다. 갔다 올게. 그래. 갔다 오시오. 나무 자랐는데? 어, 내가, 내가 벽가루 뿌렸다. 마약가루. 일단 내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무차별로 훼손시키고 있을게요, 여기 오, 석궁도 생겼구나 아, 어, 석궁 근데 이름은 석궁이 아닌 다른 걸로 되어 있을까? 걸 <웃음> 이거 어, 요, 요, 어, 어. 위험하다 떼자, 이거 위험한 거나레알로 놀랐는데 그러니까, 어, 야, 손리 찾았다 석궁 있다네. 말이 씨가 됐나? 어, 난칼 쓰면 되니까 니는 석궁을 써라. 아, 내 구성 붙은 거네. 아, 씨, 화살 필요한데, 그거. 아, 장전 돼 있다, 장전 돼 있다. 저 장전 다쓸 때까지 계속 쓸수 있을걸. 수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야, 뭐가 없다. 일단, 니가 쓸 무기는 찾았다. 근데, 이게 뭐, 그다지 무기 필요할 것 같진 않은데. 나중에, 밤 되면, 나중에 저기, 네더월드는 있더라고. 일단 챙기라. 상자를 뜯어보라, 니까 아니야, 니 아니, 먹을래, 이거? 아니? 해라, 해라. 아니, 해라, 니 해라. 아, 얘 뭐야? 야, 자꾸 거부하지? 니, 네, 니네 간택됐다. 나중제 가서 줄게. 올릴 수가 없다. 이 계단 부셔도 되겠다. 내 돈을, 돌을 아껴야 돼. 여긴 올일 없는 곳. 갑시다. 와, 이제 밀어지네, 니. 어, 이거 패치됐대. 이제 나, 이제, 관통된 길... 게더 좋았는데. 그니까. 애시야, 불 났다 여기 야, 나뭇잎 불 났다 좁 됐다 <웃음> <웃음> 좁 됐다 용암 때문에 불 났어 야, 용암 저 멀리 있는데 또불 붙네 좁 됐다 야, 빨리 해이 야, 이거 짠이야 좁 됐다 <웃음> 아니, 뭐뭐 뭐 하나 꺼낼게, 뭐 좋아하냐? 자장나무지? 내느낌에저 저기부터 가야 될것 같은데? 야, 자장나무 있는데. 영어로 뭐더라? 제2 아 그거 아니, 아니야 <웃음> <웃음> 야 아카시아 나무로 얻었다. 아카시아 막 기억 안 나. 오크랑 참나무랑 아카시아랑 정글 바퀴 생각 안 나. 야 아카시아 심을게. <웃음> 저 멀리다 심어야 될것 같다. 야돌돌좀 캐서도. 아야 내도 벽돌이 있다. 어제 집안 지을 집 지을 생각 없다 이거. 어. 예쁘네. 에서 설마 불이 붙겠냐? 아 여기 흑심을 했다파자 <웃음> 어... 그냥 돌고 끼기 사망하기 일분 직전 자잘 자라렴 아카시아는 운 좋으면 무조건 크게 자란다 나돌좀 먹을게 응.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박스는 내가 왜 저런 데다 달았을까? 밑에 한가씩 파놔야겠다. 안 빠지게. 야, 화로 만들어야 되네. 어, 보자. 에더럭. 상자가 불에 타면 좀 그러겠지. 그치. 상자에 불 나면 진짜 답 없다. <웃음> 여기다 석궁 넣어 놓을게. 야, 돌 최대한 안, 안 잃어버리는 법. 어. 한칸 밑에 들어가고 잊지러고 있다. 나이스. 어, 그게 왔다 여기 왜 이러냐? 어디? 여기 왜불똥 튀고 난리 났는데? 광알리네. 뭐이 광알리야 저기 <웃음> <웃음> <웃음> 어, 나도 돌좀 켜져. 아 몰라 용암 하나 더 꺼낼까 그냥. <웃음> 그럼 그냥 멀티하는 거지. 멀티해야지 어차피. 뭐 뭐. 라바 버킷. 야, 야, 그거, 돌좀 줘봐. 어디? 있는 걸 주시오, 어. 고맙습니다. 만들겠습니다, 돌 생성기 하나 더. 이 물이 안 새는데, 옆으로? 떨어졌습니다, 실수로. <웃음> 야, 너왜 11번 임중했냐? <웃음> 아, 까 점프 몇 개다. 야, 이거 아, 물이 안 흘러. 왜 맞다 물이 안 흐른다. 큰일 났는데. 큰일 났다고? 아, 얘, 나, 나, 나한테 양동이 하나 더 있다. 똥퍼. 됐다. 완, <웃음> 완벽, 완벽. 아, 안 된다. 막으면 안 된다. 너무, 어? 너무 좋았다. 탈락한다, 야. <웃음> 너무 좋았다. 아 <웃음> 야, 너무, 너무. 너무 타이밍이 좋아서 탈난다 야 그거 설치하네니 살짝... <웃음> 자리 니 자리 뭘내 자리야 여기가 야야 그거 마그마 벽돌 내려라 너 <웃음> 경치도불 나면 답 없다 아 경치 좋다 어이 <웃음> 경치가 좋아 <웃음> 야쭉 뻗어 있다 이거 그건 맞지 떨어질거랑 겁이 나지 않는 자리라고 여기 <웃음> 뭐라고 오오오오해가 <얘기하냐>? <웃음> 났어 <웃음> 오! <웃음> 오! <웃음> 겁이 <웃음> 없다고 <웃음> 고개 들어봐 이 수분 정도다. 왔다 어떻게 파이 나니까? 아 야야 이거 떼자. 안 그럴게 이제 나도. <웃음> 네가 날 암살 시도 내 가지고 나 암살해 보자 진짜. 이 진짜하지 말자. 오케이. 안에 아, 가면 왜, 왜 가리, 가리는데? 이 <웃음> 불안하다 이거.